점 찾아야 돼요? 접촉? 접촉? 요거 이조으 찾아야 되고요 접촉 거기 내려가 접촉 거기 내려가 자봐 빨리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온 부분 빨리 찾아야 돼 명사 나오고 명사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여기 접촉? 접촉 어떻게 한다? 왜? 얘가 오니까 선행성 얘는 뭐야? 주워 이 주어 아니에요? 주어죠. 오케이 주어. 결국은 목적격 관계된 동사가 생략됐다. 여기 목적격 뭐가 반대가 생략됐다. 반대가 어디 여기에 생략됐다. 어디까지 갑니까?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여기가 목적격 관계된 동사야. 목적격 관계된 동사가 바로 접적관계된 동사라고 했잖아. 그럼 전체 주어는 뭐니? 예제. 전체 동사는 뭐니? 예제. 전체? 오케이. 그다또한 그래,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원잉. 그 근데 이투와 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원은 잘 봐. 부정관사 플러스 단수 명사가 오는 자리에 원을 써줍니다. 오는 자리에. 화살표 방향 잘 봐. 그 다음에 이거는 정관사 플러스 단수 명사가 오는 자리에 이틀 써줘야 돼요. 원이 나뭐가뭘 봐요? 기어가 어, 미스테이크. 그 실수가 아니잖아. 이이 실수가 그 실수 지정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이즈이다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됐니? 이게 정확한 해석이지. 맞잖아. 다시 한번 컨택트, 왈러티브, 소원나오는 뭐라고 그랬어? 접촉관계대사 RP 인데 관계대사 접촉이라고 했죠? 뭐와 뭐의 접촉이라고 했어요? 명사와 명사의 접촉, 간접목적원, 직접목적어 경우에 있 첫번째, 두번째 목적어 목적보 두 번째. 요거는 뭐가 나온다? 여기 사행식동사가 보면 된다. 목적어 목적보가 나온다. 앞에 분명히 오염식동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음, 경우에는 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야 요게? 얘가 서행사가 된다. 얘는 뭐가 된다? 그렇 주어가 된다. 그럼 뒤에 이제 뭐가 나왔을 거예요? 동사도 나와요. 그럼 결국 뭐야 이게? 접촉관계 동사. 뭐가 생겼다 따라서? 네. 사물일 때는 위치, 사람일 때는 훔, 생략됐다. 관계 부사일 때는 뭐 why, where, why, how, 뭐 있는 또 when, how, 역시 생각될수 있다. 어디에 선생과 주어 사이, 명사 명사 사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했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지? 아까부터 정리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접촉 관계라는 거예어 접촉 관계. 그래서 입각해서 푸거야 우리가 딱 보자마자 어 미스테이크 명사나왔다 어맨 명사나왔다 인간이야 인간 바로 치고 나가면돼 인간이 할수 있는 실수야 원래 실수하다가 메이커 미스테이크 아니야? 메이커 미스테이크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뭐다? 이슬이다 뭐이다? 뒤쪽으로나왔잖아 죽격법으로 쓴 아니야? 죽격 두려워하는 것이다 뭘 두려워하는거야? 뒤엘거야 뒤엘거야 두려워하는거 알겠어? 원을 해결을 못하면 끝난 거야. 부정관사, 단수, 단수 형사가 오는 자리. 구 나라고 생각해서 요거 이렇게 오네 데리고 어미스테크 붙이고 어와 그럼 메이킹업이 메이 킹업이 있을 때 이거 실수하다잖아 이 부분에.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알버트란 말이야. 알버트. 명언이나 그렇지. 후다코가. <목소리>